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뚜껑만 열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두툼하고 푹신푹신한 무려 10cm 두께의 자충 매트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돌돌 말아서 가방 안에 넣은 상태고요 무게는 3.1kg 보시다시피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고요 이 제품은 주로 텐트나 차박에서 침대 대신 사용하는데요 뭐 야외에서 돗자리 대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에서도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놀이매트? 애들 놀이매트? 방방 뛰고 좋아할까? 이거 사무실에서 라꾸라꾸 대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라꾸라꾸 갖다 놓은 악덕회사가 있나? <웃음> <웃음>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예. <웃음> 네, 그랬죠.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께 10cm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1인용은 7만원대 초반이고요. 더블 2인용은 12만원대입니다. 대한민국 최저가 최고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인용이고요 꺼내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고무줄로 묶여 있어 그럼 펼쳐볼까요 네. 매트가 다 펼쳐졌습니다 정말 그럴듯한데요. 여기 공기 집고 뚜껑은 닫았고요. 길이가 2m, 폭이 7 2 c m 두께가 무려 10cm입니다. 어 굉장히 짱짱해요. 이 정도면 그 가정용 침대 매트리스 수준 아닌가요? 요건 싱글 사이즈고요. 더블은 폭이 132cm입니다. 뭐 다른 제품도 다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 외피는 30D 원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30D가 뭔가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30 뛰면 아주 좋은건 아니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웃음> 보통 새 제품 뜯으면 그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처음에 뜯어도 냄새가 전혀 없었죠? 네예 아, 우리 한번 써봤을 때 네. 그리고 이 안쪽에는 TPU라고 하죠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으로 처리를 해서 매우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cm짜리 폼은 폴리우레탄 폼입니다. 어우,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네. 저희가 좌충매트를 고르면서 10cm를 해야 하나, 6cm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누워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거는 6cm라고 하는데 아, 이게 6cm 되나? 사기 아니야? 사신 네,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6cm래. 6cm라고 끝까지 우기더라고. 어... 6cm 좀안 되는데요. 요건 누웠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요가 매트 느낌 음. 그리고 얘는 10cm 짜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헐렁한 뭐라고 하죠? 라텍스 매트리스 느낌? 음. 그 정도더라고요 누워보니까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난 두꺼운 게 좋아 그냥 봐서 그래요 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런데 접는 게 너무 힘듭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자축 매트 잘 접는 요령도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자충 매트를 쉽게 접을 수 있는 펌프를 함께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두께 10cm짜리 자충 매트입니다 물론 6cm짜리보다는 부피가 크죠 그래도 편안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찾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